안녕하십니까 MD 이상자 원장입니다 오늘 질문은 아뭐 요즘 19금 질문 같네요 어, 가슴 성형 후에 자신감이 늘어나면 할수 있는 체위도 늘어난다는 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어, 뭐이거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것 같네요 음, 가슴 성형 후에 자신감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이건 좀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음 가슴이 작으면 가슴을 되게 안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슴이 좀 드러나지 않는 어, 체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슴 성형으로 가슴이 예뻐지면 은뭐 가슴이 드러나도 상관없다 당당해지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좀더 뭐 체위도 어, 다양해지지,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더듬네요네 <웃음>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